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마랑입니다. 아, 제가 이제 슬슬 다이어트가 좀 들어와야 하며, 또한 운동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, 고조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돈이 좀 들더라도 두 명의 고용인을 뽑기로 했습니다. 아, 오늘 어깨 운동 할 거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, 패하. 나가. 진작기두 <웃음> <bluetooth opening> 분. 일단 이름 어떻게 되시죠? 전 들쥐입니다. 전 개벌레요. 아 개벌. 아 개. 아 개. 오케이 잠시요. 우리 개벌레님이랑 들쥐님. 어느 날 당신들의 알고리즘을 장악해버린 두 여성. 한 명은 맨날 취해 있고 한 명은 맨날 울고 있고. 과연 그녀들은 누굴까요? 룸메이트 11cm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진짜 나 오늘 좀 의심했는데. 저희 옆에서 응원하는 것도 할수 있어. 그런 거 필요 없고. 화이팅, 화이팅, 그러라.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<웃음> 진짜 제가 하,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할할 거예요. 잘 맞어 준비돼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아니야. 오늘 페이 그렇게 만, 맞추는 걸로. 네. 한 시간에 그 정도면은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응. 문이잖아한 분도 아니고. 제가 고용주입니다 고영 고용. 인이에요. 네. 내가 팀니까 페이야. 진짜 진중하게 안 하면 제가 고용주 입장에서 따끔하게. 릴리네엄 세대의 주먹이 얼마나 센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동 전에 해야 되는 게뭐 있어? 그 거울로 바디 체크 부스터를 먹어야 돼아 처음이라 모르는구나 부스터를 먹어야 돼 가서 부스터 좀 사와 아 네. 아 이거구나 시원하게 말아주면 나 지금 일단 고 있을게 어? 어? 그럼. 상큼한 냄새가 나요 프리 워컷 초미녀가 파주는 부스터 부스터 <웃음> 원한 그려 오빠, 다이원다 와, 어깨 진짜 잘 되겠다. 진짜, 진짜 부럽다. 음. 냄새 리는걸조이이 음. <웃음> <웃음> 아. 일단 10, 만끼어봐 10, 10. 10, 10, 네. 이팅 하나, 화이팅 하나 네. 둘, 이팅 한 번만 더 해야 돼. <웃음> 제 집중해야 돼. 네. 아, <목소리도> 아, 오, 어, 어, 괜찮네. 아. 50만 더 드려줘 5 0오시5오이요50 오시기. 오 오시기. 오시기. 오시기. 오시기. 오시기. 오시기. 오시기. 물지. 물지. <웃음> 이기이 여기 뒤돌아 봐. 오케이. 딱 좋은 것 같아. 해.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준비되셨습니다. 선수 입장 오케이 okay. 너무 오래 안생기신다 니네 방금 끝났잖아 <웃음> <웃음> 이거 빨리 빼가지고 10만 놔져거야 빨리 빨리 비생 비생 등에 안돼 아아좀 그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좋아 그래 어 아이 왔다 좋아 야 진짜 정해라 하나 둘아 오이 떼고 오 빨리 오, 오. 드롭 세트 나 드롭 패스. 드롭이야, 아, 드롭. 아. 가자. 아, 우리 완전 고대 잘해주는 것 같아. 좋다. 좋아, 좋아. 지금은 괜찮네. 드롭. 가자. 빠르게. 으흡. 네, 시간을 더까도 어? 뭐지뭐찢소리 <웃음> <진화신을 숨이> 왔는데? <웃음> 형광나 시인을 보여줘 <웃음> 설균형님 선물 준건데? 설균형이 누구예요? <웃음> 설기형님 오케이 나 일단은 15죠 15, 15. 그냥 10 하나 5 하나 되면 안되나? 이거 15, 10년인데? 15가 없는데요? 저 없으면 16 16호 오케이. 아 아, 이아 아우, 아아 씨! 아우, 씨! 아우, 씨! 아우, 씨! 아우, 씨! 아우, 씨! 아우, 아우, 씨! 아우, 씨! 아우, 씨! 아우, 씨! 게우 씨! 아우, 씨! 아우, 씨! 아우, 이거 1 8야 시파. 18 18 줘봐 18 받으세요 요 18을 받을시요 오케이 파 시파, 2 2 시파, 시파. 오파시 오늘 보조어떠세요 a t d i 여봐 o u 죽어! y y 죽어! a How a b o u 아! 예. 아. <웃음> 자 o go? How about 이 o go? Okay! y o 아 a y o 두 개만 봐. 하다 죽어! 여섯! 두 개만 넣 아, 그래! 일곱! 맞아! 한마! 으어어어어! 끝! 와아아아 이얍! 이얍! 타이탄이 운동 보조하는 거 어떠세요? 원래 이게 꿀알바거든요? 꿀알바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저분 인성이... 하이킥! <웃음> 사장님이 힘든 거들 때마다 성격이 이상해져요. What is t s 2 0 2 0 2 0 2 0 2 0다이로드롭 <봐라> <이러도록> 출발합니다. 피치 야! 응 네. 다했어? 이이아 오케이! 올래오오 다.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 2.5? 우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어우 어? 우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우! 아어 아우! 아우! 아우! 아우! 아 이미 다 오왜 이렇게 하지저왜이러 어 좋아. 둘, 셋, 넷. 안녕. 네. 야 이거 안 되겠는데? 안녕 안녕 견제 할수 있어. 야 이거 안 되겠는데? 간다 간다, 간다 간다 간다 다다 어. 여덟. 아, 아 하나 죽어. 하나 죽어. 그래. <Meeting>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 자1 5개 오케이. 오케이. 자, 언니 고. 아, 겨드랑이 아니에요? 아닌가? 자, 또 빨아! 셋. 넷! 아! 소소. 와! 빨세. 물 빨리! 열! 아! 일... 일... 아! 어! 예! 더 세게 밀어. 뛰어나라예 그래. 빨리! 귀여귀아 예! 예! 예! <웃음> 아! 아, <귀> <웃음> 야, 파 야, 뒤안올리겠 야, 개뭘했 그. 어! 야! 야, 너야나스이 아. 아. 고용주는 뭐. 너저이런거못드냐 뭐 네. 야! 어디 가? 하! 왜네 오빠 몇살이에요 저희 오빠요. 스물여덟이요 대류가. 배신 오빠 뭐 해요? 오빠의 복싱. 편집뺏 <웃음> 편집하세요 <편지> <웃음> <웃음> 아복싱는데요 아니요 그냥 취미 복싱 <웃음> 다섯 여섯 일곱 여덟 <웃음> 맛있다 아홉 둘 셋, 아, 좋다. 셋, 좋다 좋다 이거 아 잘한다 좋다나 <웃음> 지금 어깨 잘 먹었어 기분 좋아 여아 맞지 마지막, 마지막 일이 남았어. 아, 단백질 섭취. 그렇지. 어... 아니, 이거 사야지. 전더려고했는데 이거 죽으라고. 좋진 않지응 하나 죽어! 그래 먹다 죽다 솔직하겠다는데 <웃음> <웃음> 아! 자 스스로에게 한번 진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서포트잘했다 생각합니까? 들지?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열심 했다 어.. 만, 만족도 10점 만점 에 1점 8.7점 8.7점 음, 그래도 뭐 양심과 준수하네 음 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어, <웃음> 운동 서포트를 넘어서 공기 부여와 어떤 에너지 충전 응원까지 겸비해서 아야 그래도 몇 점이요 그래서 음 만점? 이상? 편집하세요 <웃음> 처음이 이제, 처음이잖아요 이제 이 둘이 서포트 <웃음> 네. 그죠그런데도 불가하고 너무 잘했죠 음, 열심히 열심히는 했어 둘이 그래도 내 딴은 애기들이잖아, 애기들. 응. 아, 이제 이렇게 빼고 싶네. 안 넣어! 너너너넣어, 넣주세요 그래도 어 서포트해주신 우리 교체님이랑. 이름 기억 안 나죠? <웃음> 왜안 나, 배벌레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는? <웃음> 너희 <너는> 아 <안 웃음> 아우리 룸메이트 11cm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막 올려요. 근데 그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, 여러분들. 해주시고. 근데 이쁘고. 그쵸. 응, 성격 진짜 둘이 좋아요. 그쵸. 네. 둘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우리 모두 <웃음> 잘 되죠. 어. 안녕. <웃음> 네, 꺼지. <꼬치. 웃음> 네. 가자. 아, 저기. 고생하셨네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floors when i send them if you open up them doors for me i won't be too demanding your truth love and light is what i l always s t a n d i n d i'm your fierce humble servant just like you c o m m a n d e d